오늘은 그러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이 차이를 알아보려고 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? 그러고 나서 라고 말을 하시나요? 아니면 그리고 나서 라고 하시나요? 둘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하나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떤 표현이 틀린 표현인지 한글쌤하고 알아볼게요. 그러고 나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그러다 그리고 고 나다가 결합한 표현인데요. 시험 끝나고 나서 보자,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된다,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밤이 됐다 와 같은 표현이에요. 보시면 그러다 라는 동사, 대신에 끝나다 라든지, 듣다 라든지, 그림을 그리다 라는 동사들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고 나다는 그 일이 다어 완전히 끝났다 마무리 됐다 이런 의미를 더해줍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자 듣고 나니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나니까 밤이 됐다 그림 그리는 것을 다 완료하니까 끝마치니까 밤이 됐다 이런 의미죠 이 그러다는 어떤 뜻일까요 자 그러하다 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. 다 생각해서 그런 거야.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도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? 이런 표현들 쓰시죠. 이때에 그런, 그러거나, 그러는 이게 다이 그러다 라는 동사의 활용형들입니다. 이 표현들이에요. 그래서 의미는 그렇게 되게 하다. 그러니까 어떤 건지 구체적인 건 몰라요. 뭐 말을 한 건지 어떤 행동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예, 그렇게 되게 하다라는 의미로 그러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.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. 예, 그러다라는 동사에 고 나서가 붙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지. 음,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나서라고 쓰기도 한다는 게 문제예요. 자, 그리고 나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아까 고 나서가 결합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? 그러면 앞에 이 그리만 남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그리가 무엇일까? 그리다, 그림을 그리다 이런 동사일까? 아니면 그리고 접속 부사일까? 생각을 해보시면 요 자,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가 가능해요. 아까 앞에서 문장을 살펴봤듯이 그런데 의미가 그림을 그리다 라는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접속부사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? 네 접속부사에는 고 나서가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라든지 뭐 그런데 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접속부사에 고 나서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고 나서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고 따라서 그리고 나서 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할때 그러고 나서 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뭐 그리고 나서 를쓸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를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러고 나서로 정확하게 쓰는 음, 그런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는 그러고 나서 좀 헷갈리시면은 이러다 저러다 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, 이러고 나서 이러고는 저러고 나서 저러고는 이리고 나서 이런 표현 안 쓰시죠 네, 이거는 그리고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리고는 이렇게 안 하시죠 저리고는 네 저리고는 이렇게 안 하십니다. 이거를 떠올리시면 어? 이거 아닌데? 어? 이거 아닌데? 그러면 그리고는도 아니겠구나. 그러고는으로 써야 되겠구나.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여러분 안녕.